잉여맨 러블록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자 오늘 구독자님 직 구경을 하러 왔는데요. 미호님이랑 그리고 리아랑 안긴 안대요 리아랑 오늘 저희 구독자님 럭키님 직 구경하러 왔습니다. 럭키님한테 인사해 볼까요? 럭키님 안녕하세요. 첫 번째로 보여줄 집 컨셉은 뭔가요? 핑크파랑 집이랑 카페 집이에요. 아하. 자, 보러 가종. 여분 자, 보러 갑시다. 이분의 집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? 자, 작은 집에다 지으셨네요. 작은 집에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정말 이쁘게 지었을지. 오! 오! 공부방 같죠? 공부방 같은 느낌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어 아기가 들어와 있어 <웃음> 어 리아야 편해? 아이 노크 좀 하고 들어오세요 아이 치짜 음. 노크할 문이 없는데? <웃음> 아이 잠이나 자야겠네 어 완전 아늑하다 내사이즈랑딱 맞아 내가 그러니까 아기로 해야지 볼수 있는 집이구나 와 아기자기하고 정말 오늘, 귀여운데요? 오늘 밥은 초코 아이스크림이에요 너 개밥이야? 자 그러면은 여기도 아 어, 여기 파란색 여기 남자가 쉬는 곳인가 봐 개집인데 이러는데 아, 위에가 사람 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쉬는 곳자 누워서 한번 쉬어봐 얘들아 여기 잘 지웠다 되게 깔끔하게 맘마 만마 <웃음> 줄까? 맘마. 알았어 만마 줄게 만마자 오늘의 만마는음 아 이거 줘야겠다 이거를 먹으면은 네가 무럭무럭 자랄거야 음, 이거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자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뭐가 있지? 어? 이건 부엌이네 되게 깔끔하게 잘 지웠어 근데 어 욕실 헬로우 oh. 오 오오 잇미오 그니까 목욕하면서 먹으래 아왜 자꾸 참견이야아 <웃음> 근데 되게 깔끔하게 잘지었다 컬러가 참 이쁜 집이었습니다 <웃음> 밤 되니까 더 이쁘네 그러게 밤 되니까 확실히 더 느낌이 있네요 자 그렇네요 구독! 어 이번에는 나무위에 있는 집에다가 뭘 지은 거 같은데요? 가볼까? 이대가 됩니다 뭐니? 이야 음? 뭐야? 뭐오? 우와 분위기 있는 카페 같은데? 카페? 맞아요 카페에요 오늘 소개팅으로 오신 분이군요 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 줬어 물을 촥 뿌림 촥 어! 차가워! 어. <웃음> 어. 왜 이러세요? 얼굴 어, 좀 씻고 오세요 오늘 풀메이크업 하고 온 건데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자, 어, 되게 잘 꾸몄다, 이 사람. 여기, 여기는 안에서 커피 먹는 곳인가 봐요. 아. 걱정. 그리고, 오, 카페였네. 여기 메뉴판도 써있고. 오, 계단있다 자, 여기서 메뉴 좀 시켜볼까? 어떤 메뉴를 팔까? 기대가 되는데. 여기, 주문할게요. 어, 네, 주문했어요. 여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.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? 오케이 네. 접수. 네. A few moments later.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맛있게 드세요. 저기요 제가 아이 저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려있죠왜 따뜻해요? 에이... <웃음>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었어요? 여기 진짜 완전 별로네. 자기요 네? <웃음> <웃음> 저도 커피 하나만 사주시면 안될까요? 아, 어, 네주문하세요 저기요 응. <웃음> 저기요 네? <웃음> 인혀님의침한 <웃음> 방울과 때국물 한 방울만 주세요 아, 더러워! 이 안에 주방은 음, 커피집답게 잘 돼있네요 여긴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아, 음. 여기 관계자 외 출입금지네 한번 2층을 둘러보고 오자 어 2층은 이렇게 어? 오! 프라이버시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구만 그리고 오 어, 창문의 표현이 되게 멋스러운데요? 이렇게, 어 잠깐! 여기 커플석이래요! 여 커플석이라고요? 저랑 커플하실 분 앞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커플하실 분 앞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뭐야, 저랑 또? 연인 관계 되신분 앞에 앉아주시면 됩니다! 뭐야? 아무도 없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관계자 외출입 금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? 여기요. 아 여기에. 어, 어 이건 뭐지?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? 응? 뭐야? 큐? 아! 아이 사람이 웃는데요? 웃지 마! 살려줘! 살려주란 말이야! 아! 아, 아 카페에 함정이 있었네. 카페에 함정이 있었네. 혹시 미완성인 거 있나요?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이분이 잘 짓네! 자 이번에도 작은집에 지으신거같은데 한번 들어가보죠 오! 야 음. 이분 잘짓네 진짜 오 보라보라 보라. 보라색 작은하우스인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짓네 오 푹신푹신한 이 침대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신다 이분이 음? 어우 편하다 원룸이네원룸야 잘짓네 잘 짓네요 진짜 깔끔하고 이쁘다 아기자기하고 아기자기하고 귀엽다 이 색깔의 매치가 약간 좀 마음에 드네요 음이 색깔의 이 퍼플 색깔이 저의 마음을 뒤들겐 아주 충분했습니다 <웃음> 그 저의 뭐... 마음에 또 보라에로 물들였어요 이분이 미완성이라고 해도 이거 너무 잘 지었는데 미완성치고는 미완성이지만 완성에 가까운 우리가 들어오면서 완성이 된거죠 자 이번에는 컨텐트 박스 들어가보자 어 이거 완전 진짜 미완성인데 올라오라고 하네 무언가 위에 있나 봅니다 이 럭키님 걷는게 굉장히 귀여운걸 내방 네 노크하세요 덕후톡 계세요. 톡톡톡. 계세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음. 이야. 진짜 뭔가 아기자기 하면서도 귀여운데? 저 위에 에어컨도 만드셨네? 에어컨이다. 와, 진짜 너무 이쁘다. 집. 이렇게 인테리어 할수 있구나. 이 분호가 약간 재몽이 섞인 색깔 정말 색감으로는 퍼펙트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음 너무 잘졌네 그 위에 조명 보세요 있어요. 세련됐잖아 세련됐어 그리고 깔끔하면서 패 먹이도 먹일 수 있는 곳이다 맛있다오 맛있다오 깔끔하네 집이 정말 좋아요 자 어쨌든 오늘 저희 구독자 럭키님의 집을 잘 보았습니다 예쁘게 잘 보았습니다 야잘지었다 진짜 이게 무슨 내용이지? 음 뭐? 무슨 내용? 뭐 무슨 내용?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? <웃음> 음. <웃음> 무슨 내용인데? 아, 책 읽고 있네? 음 삼국시대에 대해서 읽고 있어 자, 오늘 어쨌든 정말 아기자기한 집을 잘 지으신 그 럭키님 집 보았는데요 아 인테리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확실히 저보다 어리실텐데 나보다 잘 짓네 역시 럭키님은 운이 좋으니까 럭키럭키 럭키. <웃음> 어쨌든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레이디 감사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럭키님 집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정말 예쁘게 잘보셨을것같아요 너무 깔끔하고 잘지워가지고 음..너무 잘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럭키님 이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